식사하고 옆집 가서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근데 바는 여기서 한잔 먹고 옆집 가서 한잔 먹고 또 먹고 또뭐 이게 바 호핑을 할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바텐더 김도형 데미라고 하고요 지금은 청담동에 아주 작은 바 제스트라는 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텐더께서는 지금 33살 33살입니다 네, 그러면 그 차렸을 때가 3 1입요 31. 네. 네. 바를 차리기까지도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셨을 테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겠죠? 혹은 두려움이 있으셨겠죠? 아, 두려움이 엄청 컸죠 네, 그거에 대해서 바텐더께서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오픈 당시에 제가 항상 오픈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 타이밍이 좋지는 않았죠. 자신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 시기였지만, 상황이 그런 시기가 아니었던 코로나가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저, 제가 더 부담이 컸던 이유가 코로나와 결혼도 저는 그 시기에 같이 했고 아기도 같이 지금 아들이 이제 19개월 됐으니까 똑같은 시기에 애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부담이 엄청났죠. 이제 포기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할수 없는 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한 가장이 되어야 됐고 팀원들이 있고 업장을 이끌어야 돼서 어떻게든 이걸 살려내야 됐던 그 당시에 그냥 부담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지금 코로나가 끝났어도 그러다 보니 그 압박감이 지금까지도 있어서 뭔가 계속 앞에 있는 일들을 헤쳐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잖아요. 네. 어려웠을 거라고 미루 짐작하고 특히 술집들이 바들이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시고 극복하시면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음. 코로나 시기 때 다들 힘드셨겠지만 저희도 저도 이제 기존에 일하던 업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원래는 해외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알아보던 시기에 딱 코로나가 터져버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만의 발 바를 오픈하고자 하는 꿈을 좀더 앞당겨서 함께 일했던 친구들과 같이 동업으로 <웃음>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코로나 때 영업 시한 뭐 9시, 10시 이렇게 됐을 때 사실 바에는 정말 직격타였거든요 보통 술을 드시기 시작하는 시간에 문을 닫아야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바 업계 대표님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희한테는 운이 되게 좋았던 게 오픈 시기도 오픈 시기였고 그 전부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낮술 문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보통 6시에 오픈해서 새벽 3시에 문을 닫는 바가 아니라 해외 나가면 좀 자연스럽게 다들 낮부터 와인을 마시고 학채를 마시는 문화들이 있는데 국내는 아직 그런 문화가 정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술을 너무 좋아했었고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업장을 만들어보자 해서 자리를 찾으면서 대부분의 바들이 보통 지하에 위치를 해 있는데 저희는 1층에 위치를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낮에 이제 손님들이 공간을 채워주셔가지고 조금은 덜 힘들게 코로나 시기를 넘겼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낮에 오픈을 하는 바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다면 낮에 손님들이 오실까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덕분에 손님들이 오시는 데이터를 쌓아서 지금은 좀더 안정적으로 낮에 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팀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정말 타이트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6개월 동안은 쉬지 않고 저희가 4명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4시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했었고 점차 시간 업장 시간이 늘어날 때부터 팀원들을 한 명씩 늘려가지고 처음에 4명이었던 게 이제 12명이 되었습니다. 시기에 다행히 적자 보는 게 당연한 그림이기도 했었는데 저희 너무나 감사하게도 조금씩 조금씩 저희의 노력과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로 인해서 회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빠문화가 지금 한참 커 나가고 있잖아요. 빠문화에 대해서 잠깐 뭐번해 주시죠. 음, 빠문화가 아마 소비자분들이 더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불과 제가 이 일을 한지 10년 정도가 됐고 10년 전만 해도 빠라는 그 문턱이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이빠라는 이미지도 안 좋았었고, 제가 이 일을 할 때도. 부모님들 웬만한 바텐더들의 부모님들은 다 말렸을 것 같아요 너그 일을 해야 되냐 밤에 일하고 술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 사실 좋지 않은 일이었고 근데 이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점점 잡아, 잡아가면서 성장을 되게 빨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체에서도 칵테일이나 바의 장면을 이제 많이 볼수 있게 되었고 하나의 레스토랑과 성장하는 흐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점점 파인해지는 곳들도 있고 그 파인한 레스토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어떤 곳은 되게 집 앞에 있는 되게 험불한 조그마한 업장에서 잠자기 전 한잔 먹을 수 있는 곳인가 하면 은 어떤 곳은 정말 놀이공원처럼 여자친구랑 날 잡고 맘먹고 하루 가서 사진 찍고 비싼 칵테일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가 하면 그 다양성이 바텐더들한테도 되게 좋고 소비자들한테도 되게 좋은 거거든요. 바텐더들은 원하는 스타일의 업장에서 일을 할수 있는 거고 소비자들은 원하는 스타일의 업장에 가서 그 문화, 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거라서 지금은 점점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베스트 몇 위에 오르셨죠? 저희 감사하게도 48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베스트. 그 아시아 베스트를 받고 나서 주목을 많이 받으셨죠? 코로나 시기에 오픈하면서 오픈한 지 얼마 안된 업장이 아시아 베스트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스트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바 중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아, 민망하지만. 석곱바도 <웃음> 뭐, 있지만. 그쪽은 좀, 네. 아, 어, 좀, 좀 많죠. 전두 네. 군데 밖에 몰라요. 더 있죠? 엄청 많죠. 저보다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한국스러운 바 문화를 네. 좀 만드셨으면 하는 음. 바램이 있어요. 뭐 재료라든가? 혹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처음 오픈할 때부터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 바라는 문화는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잖아요 근데 서양에서 들어온 여행객들이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끝나다 보니까 여행객이 엄청 많으신데 저희가 해외 놀러 가면 은 여행 가면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좋은 레스토랑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들은 좋은 바들을 찾아서 바 투어를 하세요 그래도또 바는 좋은 점이 레스토랑과 다르게 식사하고 옆집 가서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근데 바는 여기서 한잔 먹고 옆 집 가서 한잔 먹고 또 먹고 또뭐 이게 빠 호핑을 할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많이 즐기시는데 그래서 오픈 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굳이 한국에서 그 나라에 있는 문화를 그대로 가져다 놓으면 은 여기서 이걸 먹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는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뭔가 문화라든지 음료, 재료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그런 터치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한 터치를 넣으시는데 네. 호핑하신다고 그랬죠아 지역에 음. 어떠한 특징과 같이 결합돼서 그런 것도 계획하고 이제, 계시나요? 그러니까 있는 일은 아닌데 뭐 칵테일 위크라고 해서 그런 행사를 가끔씩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뭔가 예를 들면은 이런 맵 같은 걸 줘서 손님들이 바 들릴 때마다 스탬프를 찍으시면서 그걸 다 달성을 하면 선물 주신다든지 이런 행사들이 있긴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정해진 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그거를 유튜버가 하는 걸 봤어요 네. 외국에 도장 찍어가면서 음. 이렇게 드시는 걸 봤거든요 선생님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지역 문화를 알려주면서 좀 아, 그거 너무 해보고 싶어. 그게 있었어요. 왜, 그런맵 켜자, 핸드폰으로 맵을 켜면은, 카페 거리, 이렇게 길에, 스트릿에 이렇게 박혀있는 맵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제스트가 속해있는 그 청담동 거리, 길에만, 바가 10개가 넘게 있어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 맵을 보면서, 어, 이거를 여기다가, 바의 거리, 이런 거를 만들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아직 뭐, 거기에 대한 실천을 한건 없고, 그냥 그런 생각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